아빠 만드는 7가지 방법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16대 9로 열겠습니다. 배경사진으로 준비한 7장의 사진을 추가합니다. 한 장에 하나씩 실습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문구를 작성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텍스트에서는 배경색을 자막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을 활성화 화면 폭에 맞추기를 하거나 안하거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에세스토어에서 스티커를 이용합니다. 스티커에 텍스트 라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자막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여행 브이로그 이런 자막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편집 화면에서 레이어 스티커에서 여행 브이로그를 선택하고 자막바 할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눌러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막바로 사용할 것입니다. 위치를 맞추고 레이어에서 텍스트 선택하고 자막 2번 썼습니다. 쓰고 디자인 하시고 음, 자막바 위에다가 얹어 넣습니다. 세 번째 자막바도 s 스토어의 스티커를 사용하겠습니다. 텍스트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애니메이션 되는 자막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서 레이어의 스티커 방금 다운로드 받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맞추어 주고 위치를 시킵니다 여기 자막을 타이틀 른 여기에 라고 있는데 여기에 자막을 쓰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자막을 고쳐 쓰시면 됩니다. 두번째 타이틀 썼는데 음 글씨 크기가 이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자막판은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 글씨 크기가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 쓰여져 있는 글씨를 지우고 새로 텍스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새로 넣을 때는 일단 복사를 해서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설정에서 글씨를 모두 지워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공백을 하나 줍니다 그래야지 여기 타이틀 글씨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레이어에서 텍스트 선택하고 자막 쓰시면 됩니다 텍스트 디자인을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니메이션 자막 바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생기는 시점을 잘 맞추어서 텍스트를 위치 시켜줍니다 글씨가 조금 커졌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송글씨를 사용해서 자막바를 만들겠습니다. 송글씨에 보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색깔을 선택하시고 네모를 사각형을 일단 그려줍니다. 여기에 텍스트 자막을 써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려진 네모, 박스 위에 얹어 놓습니다 예쁘진 않지만 어쨌거나 자막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손글씨에서 사각형을 일단 그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에는 음, 자막바에 애니메이션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 왼쪽에서 쫙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을 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에서 텍스트 문구를 쓰고 디자인해서 네모 박스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되는 자막 방 여기에 저는 레이어에서 미디어 아까 셀카나 하 준비하라고 셀카 사진 준비하라고 했, 했잖아요 셀카 사진을 하나 넣어서 특이한 자막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큰 거라도 크롭으로 적당히 잘라내시면 됩니다 적당히 잘라내고 마스크 모양 동그라미 선택하고 위치를 맞추어 주겠습니다 다 됐으면 확인하고 어, 자막바 위에다 얹어 놓는데 크기, 위치 맞추어 놓습니다.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캐릭터를 오려서 자막바에 같이 넣는 것도 재미있는 자막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도 송글씨 사용하겠습니다. 송글씨에서 네모박스 그리고 이리고 텍스트 작성합니다. 문구 작성하시고 디자인된 텍스트를 네모 박스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거 이번에는 단색 배경이 들어가 있는 셀카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단색 배경이 있는 사진 그리고 크롭으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 주겠습니다. 적당한 길이 그리고 위치를 시켜줍니다. 자막바 위에 얹어놓고 이는 크로마키로 배경색을 빼주겠습니다. 배경색이 없는 자막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손글씨로 네모박스를 그려놓겠습니다. 이고 이번에는 동영상이 있는 자막바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막바도 이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는 자막바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텍스트에서 문구 작성해 줍니다. 디자인을 해서 자막바 위에다 얹어 놓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애니메이션 되는 시점에 자막 글씨가 올, 얹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엔 미디어에서 동영상, 동영상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추가해서 얹어 넣겠습니다. 크로마키로 배경색을 빼준 뒤에 크기를 맞추어 자막 바가 시작되는 시점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러면 동영상 자막 바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텍스트를 이용한 자막 바, 그리고 스티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스티커, 그리고 손글씨로 쓰는 자막바, 이렇게 7가지 자막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